강의 마흔여섯 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내용과 또 거기 연관된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인데요. 그 다읽지 않고 음그 13절부터 13절부터 29절까지 이게 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게지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아,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웃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오게 갇히는 어 속에서 이제 헤롯이 그 나라의 왕으로 권능에 왕국에 속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정권 유지와 그 유대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 다수의 그, 그 지지를 위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하 것들을 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그런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였죠. 베드로를 사실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무교절 일이 가까워서, 이제, 그 원래 무교절 그런 절기 중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유대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지나갈 때, 이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 그런 일이, 처형 하루 전에, 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런 이적적인 일이 나타나게 됐다. 아무튼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하루 저녁 지나면 죽게 됐는데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잤어요. 참잘수 없는 평안히 잘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아그 이전에 매었던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모든 곳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를 지키는 자들이 잠을 못 자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이적적인 일로 저를 천사를 동원해서 구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그것을 보면서 살펴보았는데 주께서 부리시는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 중에서 죽게 쓰임 받는 그런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음, 이적주의자들 현대 그 이적주의자들은 너무 이제 그 이적 자체를 본문의 계시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적 자체를 추구하는 일을 해서 문제인데 현대주의자들은 본문의 사건을 아예 뭐 이제 철저히 자연법칙 안에서 재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부풀려진 사실로 이해하고, 어 이, 사실 현대인의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서, 어 받아들이려고 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게이사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아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런 표적적이고 이적적인 일을 하,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이런 이제 표적적인 사건들이 이제 계시를 그 위한 표적적인 사건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그것이 얼마나 이제 이 게시사 안에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웃음> 아무튼, 그 초자연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 주님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했으면, 어, 이게, 베드로가 정서적으로 신앙의 정서적으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 이때 신발을 고쳐매라든지 옷을 입으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게 단순히 꿈속에서 뭐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분명히 그런 자연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웃음>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천사들은 떠나게 되지요. 천사들은 떠나고 이제 베드로는 아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어 이제 가게 됩니다. <웃음> 여기에그 마가와 마,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또 마가에 대해서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좀더 자세히 볼 기회도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보자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 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숙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타나는데 그 바나바가 단순히 인척관계에서 배려를 해준 건 아니고 저가 권위자 아닙니까 위로자? 어, 그 굉장히 배려를 해주고 참아서 저를 이제 저가 나중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어 처음에 일차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갈라서게 되잖아요. 어그 마가 요한하고 이제 바울과 신라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따로 이제 구보로 쪽으로 가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지금 분리됐다가 이 옥중 서신이 쓰여진 그런 골로세서 사장 1 1절 때에는 그. 바울과 함께 있다는 하 기록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저가 나,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 말로도 했습니다. <웃음> 아무튼 그 이, 이, 어, 이 후반기에 가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처럼, 그, 함께 사역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 복음도 쓰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아, 인물이고, 마가의 어머니는 아주 특출로 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참 박해가 시작되고, 이제 그리또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아주 이제 그리도를 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그,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거죠. 아주 특출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원수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자기 집을 회중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함께 교회의 전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익숙한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형제들이 그 시간까지 밤이 맞도록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그 나라의 전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위기를 인식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항시 죄 백성들은 이렇게 뜻을 같이해서 모이고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도 다 개인 가정이고 다그 가족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활도 있고 아무튼 어려운 지경인데도. 뭐 생활이 우선이 아닌 것을 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가장 우선순위에 뭐를 두고 있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지금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밤을 새고 기도를 한 거예요. <웃음> 놀라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무서운 위협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백성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어, 교회 본연의 일에 열중한다 하는 것을 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도와 하나가 돼고그리의 안에서 세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의 그 가치와 그 영광을 알게 되면 그일 외에 일들은 다참 그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세례 이후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례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전에 맺웠던 삶의 방식, 삶의 양태를 다 벗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그 나라의 완성과 또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토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 형상이 더 충만한 데 나가는데 가장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 인생 걸음걸이에 그것이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억매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어, 교회적 위기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주의 명백한 약속이 있어도 연약에 둘러싸여있는 존재들인지라 또늘 기도해야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늘 함께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들은 기도에 힘을 쓴거죠. 개인적인 뭐 어떤 목적과 자기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뭘 구하는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과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두 나갔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토 안에서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루터도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 말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인간이 거듭나면 두 본성, 두 본성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주장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한 본성, 번성, 한 본성으로, 그리 스도 안에서 세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옛 사람의 영향권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 기도하지 않을 수없습 그 그러니까 어떤 보, 본연의 사명을 이루, 이루어야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시기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모임이야 말로 참 아름다운 기도 모임이 아닙니까? 현 현실 핑계되고 뭐 환경 핑계되고 육신 핑계되고 그냥 개인의 일에 빠져 있는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린애들이 아닌 다음에야 성인 신자로서 늘 거기에 매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정 이렇게 함께 동일한 목표와 존재 양식을 쫓아 행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아주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나만 혼자 하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한 동질의 생명을 가지고 동질의 그런 인간성과 사회성을 이루려고 한다. 그게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음. 주께서 그들에게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도 주님께서 제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개인적으로 어디 아프다든가 사회적으로 뭐 전쟁이 났다든가 뭐. 뭐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는 참 기도 같이 합심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 박해받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이제 일인 거죠. 이게 평 평이하게 보이는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기적보다도 더큰 일이에요. 한한 한 지체고 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그 동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웃음> 베드로가 이제 황급히 그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이제 나왔죠 그런데 그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뻐 가지고 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모인 사람들한테 뛰어 들어가서 말했죠. 그런데 저들은 그 소녀가 전하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보고 정신이 없는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고 있는 사람과 못 보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웃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전하니까 저들은 그러면 그게 아마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면서 보호하고 항시 저들이 어떠한지를 죽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사건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왔다 그러면 이야 기도가 응답이 됐다. 하나님이 비 비상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그 교회적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걸 위해서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고보도 야고보가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더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리나 이제 그렇게 생각 안할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라고 하는 소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훈련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전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야고보가 죽은 상황이고 헤롯의 지시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로잡혀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알았던 터인지라 그것을 극복하고 베드로가 나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약한 거죠 이런 걸 보면. 늘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런 표적적인 일들이 있어 왔는데, 아 그것을 보고도 이제 실제 자신들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연약한 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경건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도 이렇게 무지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적적인 일을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라도 그일 뒤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그런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인간적인 안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와 같은 태도로 여기 또 제자들이 보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가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전했을 때 저들 그못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 개월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뭐세 차례 이상 어, 드러난 것만 해도 세 차례인데 세 차례 이상 알려줬는데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다 하했을때못 믿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답답하니까 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과연 그러한가나와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진정 베드로가 그렇게 문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도 끝까지 주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이적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아, 얼마든지 주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의심을 한 거죠 사실 이거 꼭 주의 제자들의 그 연약함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자연법 안에 갇혀가지고 모든 일을 다 자연법 안에서 해석하고 생각해요 신자인데도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늘 노후 보장, 백세시대 노후 보장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오늘 그걸 다 써서 주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는 못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현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이 이 여기 보이는 그 베드로의 그, 그 <웃음> 이적적인 추록을 못 믿는 이 모습이 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디 아픈 면뭐약 먹어야 되고, 어떤 자연요법을 취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불쑥불쑥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뭐 어떤 영광을 거두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많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의 한계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놀라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저들에게 손짓을 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신을 이끌어 오게 서 나오게 하신 것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았던 사실을 전하라고 어, 어, 했습니다. 음. 베드로는 그 자신 주께서 자신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증거하며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저들을 위로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에 대해서는 주의 형제다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주의 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남, 다른 형제들은 뭐 바울이나 바나바 등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을 듣고서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베드로가 그냥 당사자들 요 사람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고만 게 아니고요. <웃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날이 새기 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두려워서 막한 막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없어졌으니까 당장 잡으러 올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형제들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서 형제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뭐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가 이제 이후에 로마로 와가지고 25년 동안 그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는데, 그건 별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웃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의 연대가 이제 아고보가 예언한 기근 이전의 일임으로 아마 팔레스틴 해안지대나 루타, 또 요파, 가이사랴 등지로 갔을 것이라고 또 하는데, 그것도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헤롯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주축 건데, 가장 적합한 장소는 수리안드옥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김홍전 목사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연대가 제가 이제 아가보 예언과 관련된 그고 곡과 그이 사건의 연대가 이제 어, 약간 다른데 그건뭐그 연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아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마 그 베드로가 안 수리 안디오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 이제 참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의 저술 흐름을 보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는데,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역사의 배면으로 물러나고,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바울의 사역이 이제 전면으로 딱어 나오게 하려고, 이제, 이제 이후에는 베드로의 그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누가 복음을 써 나가는, 아니, 사도행전을 써 나가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예, 그랬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성신이 임하셔서 그것이 차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제, 그것을 쭉써 나가는, 어, 그런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로가 여기서 이제 물러나고, 어,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음. 아무튼 나리 세자 베드로를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어디로 갔고요. 베드로 나리 세자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소동이 났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기, 기, 기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로마 형법을 보면 죄수를 도망가게 한 파수코는 그 도망간 죄수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곧 아침이면 죽임을 당할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그 지키지 못한 자신들이 죽을 걸 생각하고 안절부절하게 된 거죠. 어, 뭐 사색이 됐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식이 또 해로데게도 들어갔습니다. 당장 그 아침에 처형을 하려고 했던 죄수 베드로가 어그 궁금하기도 했고 또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려고 어 군인들을 불러 심문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들은 것은 베드로의 그 기이한 구원의 사실에 대한 것을 그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화가는 헤롯은 그 군인들을 끌어내어 나갈 것을 명했습니다. 벌게이트 번역본을 보면 불가타역이죠. 감옥에나 처벌 받으러 보낸다는 의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소구사본, 서방사본들, 소방사본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이 그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록됐던 헬라어 그 초기 사본들을 서방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 라틴 그, 그 고대 라틴어로도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서방 사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죽일 것으로 어, 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이제 죽이라고 명령하는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형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그 악이 발전하는지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악은 그 특성상 항상 그 악함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상하게 자라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것 주의 백성으로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양으로 점점 성화돼 나가지 않으면 점점 악해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헤롯은 그런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당시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잖아요. 그거, 그 똑같이 그 헬라 사상을 가져다가 자기를 신처럼 막 사람들이 그냥 호의하니까, 그걸 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냥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10편 34편 14절로 21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제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10편에 나오지만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으로 여겨져요. 구원 받은 자로 여겨져요.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늘 겸비한 마음으로 살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상대적인 그의 가운데 그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의인들을 막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런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반드시 죽임 당한다. 교회 안에서 의인은요, 아까도 루터의 얘기를 했지만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 그그렇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주님의 의가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설수 없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상대적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 소유를 드러내고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다 똑같아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 이, 이 헤롯이 참 아, 악인이죠. 악한 데더 악해지는 대로나가서 하나님이 이 죄를 그 심판을 당하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 헤롯은 자기의 군인들을 죽게 한 뒤에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는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를 놓쳐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려고 했던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려고 했을 것이고, 또 매튜엘리 그 주석가에 의하면 헤롯은 로마 4대 황제인 클라우디오의 건강과 안녕을 빌 축제를 거행 거행할 생각으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가이사랴에 가보면 그그그 그,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그, 그 로마 가이사를 위해서 그 붙인 이름 아닙니까? <웃음> 그, 가이사랴 빌리포도 있고, 또지중해 연변의 가이사랴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어, 유대 왕들이 로마에 아부하려고, 그 아주,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아주 엄청난 그런 예술국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져요. 격투기장, 그런 것들 다만들어 그런 거를 그,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그 로마의 그 문화가 그전 세계를 헬레니즘의 세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을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하려고 그래 내려간 거예요. 이게 철저히 이 사람은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힘을 썼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알지 못하니까 철저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 괴로, 자기 목숨을 연장하고, 자기 정권을 연장하고, 그런 걸뭐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참,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수 있어요. 헤롯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에돔 족속들도 우리가 이때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높은 곳에 거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오만하게 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가 망하는 걸 기뻐하고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이게 형제의 나라 아니에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잔. 애서의 후손이니까, 애동 욕속들. 그런데도 그하나님 나라가 선악하는 걸 좋아하질 않고, 시기하고, 그 자기네 방식대로 그 높은 곳에서 자기네 나라를, 어, 저그 길게, 길게 보존할 줄 알고, 그런 짓을 오만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다 죄의 성격이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을 찾지 않으면 이런 방식을 취할,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이런 일을 할수 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사실. 이런 데 미혹되지 않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구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높이 대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을 다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본문의 사건을 통해 봅니다. 아직 그계시적인 완성과 관련하여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계심이 여기 나타나고 교회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적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증거를 어, 잡아서 그에 대한 보응을 분명하게 어, 차곡차곡 쌓아 어, 나아가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도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연약한 점이 많이 남아 있는 형편이었지만 함께 그런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작정대로 완성해 나아가신가를 생각하며 자기의 할 일에 매진하게 됐다는 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동지애를 느껴서도 아니고 그리도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 가운데 그와 같은 생명을 소유한 확실한 성격을 그들의 그 삶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행복과 번영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진전과 완성을 위해서 쓰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응답을 받고서 위로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때와 같이 가시적인 박해에 따른 고난을 겪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의 적대 세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게 하는 일에서 사단의 미혹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며 개인적인 사조의 팽배 가운데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행보가 지장을 받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이 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저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목표하신 일을 이루게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에 매여 있으면 이 얼마나 이게 장애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에 의한 결과도 별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무지 무각하게 지내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뭐 우리 현실을 잘 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런 때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안목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보이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영적으로 물리치고 나가야 할 것이고 항시 우리의 싸움이 교회의 본질적인 완성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싸움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전투에 치열하게 가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세례받아서 교회에 연합된 존재들이라면, 과연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여기서 출발을 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요, 절대 못합니다.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해도, 그, 그것이 영적인 전투가 되지 않는요 그냥, 사적인, 그, 사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고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공동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나가야 할게 뭔지 왜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말씀과 함께 어떤 일을 그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나가시는가 그걸 잘 알아서, 그걸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잘 써가지고 말이죠. 그리토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토가 나타나는 일에 주력을 해야죠. 주력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린 그리토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당위고 목표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그분이 주신 빅 분기 자체에 빠져있거나, 그분이 수단으로 주신 것 자체를 갇혀있어가지고 해야할 일은 못하고 아, 안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 3위 하나님의 하나 되게 아심 안에서 그리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 지어져 간다고 했고 그 아래 사역자들이 쓰임 받는다고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 하나로 존재해 가는 자들이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 설명한 뒤에 이제 그들이 연합해서 이로 가야 될것 그,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쭉 말한 뒤에 이 영적인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토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싸워야 될게 궁극적으로 뭔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이지고, 마귀의 궤괴를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유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m u c gracias.